반갑습니다.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신데, 오늘은 이제 일열과정 원래는 그 마지막 수업이 돼야 되는데, 하루를 빼가지고, 그 일열과정 때쭉 다뤘던, 그 수업시간에 다뤘던 중요한 키워드들이 있어요. 그래서 키워드만 쭉 모아가지고, 어, 오늘 정리하는 거로 그 일정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공부하는 이유는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내용을 아는 것과 문제를 푸는 것도 달라요. 이것도 이게, 계속 보던 지문인데, 기본서에서 볼 때와, 문제집에서 볼 때, 계속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어떤 식으로 푸느냐, 요령이 잘돼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문제를 풀 때, 문장 한마디 한마디를 다 읽어가면서, 모든 단어에다 반응을 하셔요. 그래서, <웃음> 뭐, 근데, 도시군 관리 계획을, 그, 이반을 하는데, 뭐 어떤 경우에 입반하느냐 뭐, 이런 이제, 뭐 지문이 나왔을 때, 이반 사람이맨 앞에 뭐 특별시장 나와 있으면 특별시장이 맞는 건지 뭐둘 이상 그그 용도지역 지정에 관한 그러면 용도적 지정에 관해서 입안하는게 맞는 건지 하나 하나를 다 고민하면서 풀다 보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이렇게 이제 읽다 보면 이제 이상한 단어에 딱 꽂혀요 그래서 뭐, 뭐 지체 없이라든지 <웃음> 즉시라든지 그러면 그런 단어가 나오면 어, 이제 거기서 자꾸 고민을 해. 그래서 지체 없이 너무 급한 거 아닌가? 어. 뭐 이런 식으로 고민하다가 결국 엉뚱하게 찍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 문제를 풀 때는 항상 그 키워드 정리가 잘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모든 문장은 다 이제 중요한 키워드들이 다 있어요. 모든 문제에. 근데 이제 이 키워드가 공법 전체에 관련해서 적용되는 키워드들도 있고, 또는 특정한 법, 이게 뭐 건축법에서만 적용되는 키워드, 주택법에서만 적용되는 키워드, 또는 국토개법에 해당 파트에서만 적용되는 키워드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키워드 정리가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문장을 읽고 푸는 게 아니라, 그, 그 문장 중에서 중요한 단어를 보고, 이제, 답을, 답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키워드 정리가 잘 돼야 되는데, 오늘 정리하는 거는, 공법 전체에 걸쳐가지고, 어떤 문제가 됐든 간에, 요 단어가 나왔을 때, 이걸 어떤 식으로 푸느냐, 이런 걸 중심으로 내용을 쭉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공부할 키워드 단어는 아니지만, 이제 1, 2월 달에 다뤘던 키워드 중심으로 정리를 하는 거고, 3월 수업을 하다 보면 또 이제 계속 정리할 키워드도 계속 나와요. 그래 모아가지고 나중에 또한 6월쯤 가가지고, 어,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할 거니까, 오늘은, 어, 예정 시간은 2시 반, 좀 길면 3시 정도까지 갈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좀 길어지면, 어, 도시락 안 싸우셨죠? 학원에서 빵을 준비하시면 되니까. <웃음> 배고프면 <웃음> 빵을 드셔가시면서 오늘 수업을 같이 한번 해보죠. 그 제목은 이것만은 무조건 기억하자. 그래서 이무기예요. 이무기. 이무기가 뭔지 아시죠? 이무기가 여의주만 딱 물면 용이 돼서 승천하는 겁니다. 제 이름이 용이에요. 그래서, <웃음> 그래서 여의주만 딱 물면 되는데 오늘 공부하는 이런 게다 여의주가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하나하나를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죠 첫 번째 키워드로 변경이라는 키워드가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데 뭐 수업 시간에 물론 많이 얘기했는데 예, 지문 중에 변경이란 단어가 수시로 나와요 이제 변경이란 단어가 나왔을 때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석해서 풀 거냐 이게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예, 지문 속에서 이 단어가 보이면 바로 이 내용이 같이 생각나야 돼요 자 허가를 받았는데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는 어떻게 한다 다시 허가를 받는 거지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법에 대한 이 상식이 없는 분들은 허가를 이미 받았는데 나중에 변경하는 거니까 신고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된다 그걸 읽고 맞다라고 다 넘어가요 그래서 이틀 자체가 딱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는 허가를 받는 거고 인가를 받았으면 이를 변경할 때도 인가를 다시 받게 되고 신고를 했으니까 변경하는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되고 심의를 거쳤으면 이를 변경할 때도 심의를 거친다 그럼 여기다가 뭐를 갖다 놓어도다 똑같은 거예요 동의를 받았으면 이를 변경할 때도 다시 동의받아야 되고 뭐 계획 수립하다가 공청회를 했으면 변경할 때도 공청회를 다시 하는 거고 뭐 여기도 수없이 많은 내용들이 대입되는 거니까 변경되는 절차는 항상 같은 거다 이게 한마디로 딱 기억을 해두시고 다만 예외가 있는데 경미한 변경 그런데 도로 위치를 1cm만 살짝 바꾼다 이런 것까지 변경 절차를 그대로 거칠 필요가 없죠 그런데 도시관리계획을 위반하는 경우에 거쳐대로 절차가 기초조사하고 주민의견 들어보고 의회견 들어보고 협의심이 이 절차를 다 거쳐야 되는 건데 변경할 때도 절차를 그대로 다 거쳐야 되죠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절차 그대로 기초조사 다시 하고 주민 의견 다시 듣고 의회 의견 협의심 다 거쳐야 되는데 도로 위치를 한 1cm 살짝 바꿀 거를 비싼 돈 들여가면서 기초조사 또 하고 주민 의견 또 듣고 이럴 필요 없죠. 그러니까 경미한 경우에는 예외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깊이 들어가면 기억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라는 거는 허가가 뭐 생략돼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인가를 받아야 될 사항을 경매하니까그 신고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절차 자체가 생략되는 경우도 있고, 이 예외 자체가 다양하고, 거기다가 경미한 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경미한 사항이 어떤 건지가 그 해당 내용마다 뭐 10개, 뭐 15개, 어떤 거는 막두 페이지, 이런 식으로 경미한 사항들을 법으로 일일이 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변경되는 게 공법에는 뭐 수십 군데 있는 거고, 그 수십 군데마다 다뭐 10개, 뭐 15개 이런 식으로 경미한상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걸 외울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 표정이 막 자신 있네 보니까 <웃음> 나는 외울 것 같아요 그 누구도 못 외워요 그 경미한상을 일일이 외울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그게 또 지문에 나와요 이 경미한 변경이라는 게 지문에 나온다 33회는 경미한상만 묶어가지고 경미한상이 아닌 것 이렇게 묶기도 했어요 그런 문제는 풀라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뭐 틀리라고 되는 거니까 과감하게 틀려주면 되고 다만 이 내용이 지문에 하나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뭐 절차에 관한 설명을 쭉 틀린 것 찾으라 그러면서 이게 지문 하나 싹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찍어야 되는데 어떻게 찍어야 되는지 요령을 좀 하나 익혀두시면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뭐 틀렸다 맞다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변경되는 사항이 그냥 변경이 아니라 변경되는 이유가 이렇게 써있다. 이런 경우에는 그 변경안. 경미한 변경이다 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예컨대 뭐 위치 변경 없이 복리설에 그 복리설을 바꿨다 이런 식으로 그냥, 그냥 변경이 아니라 뭔가 변경하는 이유가 써있죠 그런 변경은 어떤 변경이다 경미하다 라고 판단하고 찍으시면 90% 다 맞아요 그래서 곧경면상 그 자체를 속이는 것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거의 안 속이 그냥 냅니다 근데 이제 아주 어렵게 낼때 경미한 내용 자체를 살짝 바꿔서 출제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그 경우는 뭐 10%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변경인데 그냥 변경이 아니라 변경되는 이유가 뭐라고 구체적으로 써있을 때는 그 변경은 경미한 거구나 이렇게 찍으시면 거의 다 맞는 거니까 변경이 나오면 그냥 이 틀만 갖고 푸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틀을 생각하면서 지문을 몇개좀 보죠. 정리된 키워드는 이게 다예요. 허가 변경, 허가다. 신고 변경, 신고다. 인가 변경은 인가다. 경미하면 예배다. 뭐가 경미한지 모를 때는, 경, 변경되는 이유를 쭉 써놨으면, 그건 경미한 거다. 이렇게 이제 찍으시면 되는 거예요. 먼저 이 32의 지문인데, 시장문수가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변경할 때, 읽다 보니까 무슨 단어가 나왔죠? 변경이란 단어가 나왔죠. 근데 이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공부하신 분들은, 뭐 지진절차 뭐, 다 정리가 돼 있으니까, 어, 심의를 그 지정하면서 심의 거친다. 알려되니까 고시한다. 이런 게 어, 공부가 돼안돼 돼, 아직 안돼 있나요? <웃음> 근데 그걸 알든 모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변경이나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그 뒤에 나온 절차가 심의죠. 그러니까 그 지정할 때 심의를 거쳤으면 이를 변경할 때도 심의를 거쳐야 되죠. 근데 지금 요 문장의 내용은그이 의미하는 바가 시장문수가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할 때는 심의 거쳤는데 그걸 변경하니까 심의 거칠 필요가 없다라고 써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맞는 거로 틀린 거로 그냥 틀린 거로 그냥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변경하는데 이유도 없이 심의 안 거친다 그냥 틀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절차를 지정무는 것보다 더 쉬워요 변경만 갖고 그냥 판단이 되니까 그래서 이건 틀린 거로 봐야 되고 24의 지문인데 여기도 도시군기본계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이란 키워드가 나왔죠. 뒤에는 공청회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수립할 때 공청회를 했으면 변경할 때도 공청회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여기도 수립할 때는 공청회를 했는데 변경하니까 공청회를 안 한다라고 이렇게 써있죠. 그러니까 맞는 거로 틀린 거로 그냥 틀린 거로 푸시면 되는 겁니다. 뒤에 뭐 공청회가 됐든 뭐 심의가 됐든 알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어, 변경하는 절차는 같은 거니까. 심의 거쳤으면 변경할 때도 심의 공청회를 했으면 변경할 때도 공청회 이것만 갖고 판단하면 뭐 쉽게 쉽게 판단되죠 24의 지문인데 광역시장이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이 지문은 굉장히 어려운 지문 이에요 그 설명에도 그 이해하기 좀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하 개발계획 수립해서 구역 지정하는 절차가 어렵기 때문에 그 개발계획 수립하려면 그 주민의견 들어야 되고 주민의견 들으려면 서류를 어 일반에 공고하고 서류를 공남을 시켜야 돼요. 그런데 광역시장이 직접 공남하는 게 아니라 시군과 때 송부해서 시군과 일을 일반에 공남을 시킵니다. 그 절차를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런데 변경이란 단어가 나왔죠. 평양만 보고 그 시장군수총장은 광역시장으로부터 송부 받은 관계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남시키지 않아도 된다. 맞는 거로 찍어야 돼요? 틀린 거로 찍어야 돼요? 틀린 거로 찍어야 되죠.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개발 계획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시장 운수구청장한테 서류를 송부해서 그 서류를 일반에 공람을 시키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경하니까 다시 공람을 한다 안 한다? 공람을 다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변경하는데 이유도 없이 공람을안 시킨다. 그냥 틀린 거죠. 뭐 풀다 보니까 편하지 않아요? 그냥 뭐 내용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변경이란 단어 보고 이런 걸 쉽게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자, 2 6회 지문인데 여기는 읽다보니까 변경 이 단어가 나왔죠 그러니까 뒤에 절차는 주민의견 듣고 의회견 듣는 절차예요 도시관계획을 입반하면서 주민의견 듣고 의회견 들어야 되는데 변경하니까 그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겠죠 변경하니까 그 절차를 다시 거쳐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는 그냥 변경이 아니라 앞에 뭐가 나왔어 도시적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그냥 변경이 아니라 변경되는 이유를 뭐라고 써놨죠? 이런 변경은 어떤 변경으로 판단한다? 경미한 변경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경미한 사항이, 요거는 그래도 그 기출지면에 두번 나왔어요. 도시적 축소에 따른 요, 표현은 두 번이나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이 표현 자체를 기억을 해요, 보통. 자꾸 기출문제 풀다 보니까. 그런데, 이 경미한 사항이 같은 내용이 반복해서 나온 경우가 이게 딱 유일해요. 나머지는 계속 바꿔가면서 경미한 사항을 설명하다 보니까, 그 기억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도시적 축소 이거를 뭐 기억했든 안했든 따질 필요 없이 변경하는 이유를 써놨으니까 이거는 경미한 거다라고 판단하고 따라서 경미한 변경이니까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맞는 거로 틀린 거로. 이거 맞는 거로 찍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래서그 변경이었으면 생략하면 안 되죠. 이유 게이 있는 변경이고 경미하니까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지문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지문인데도변경이란 키워드 갖고 충분히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변경 갖고 이제 정리할 지문들이 엄청 많은데 이건 나중에 한 6월쯤 가가지고 기출 지문 싹 모아가지고 한번 정리할 거니까 오늘은 예만 들어서 이렇게 간단간단하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변경 관련해서 이런 지문들이 나왔을 때 항상 요걸 먼저 딱 생각해야 돼요. 읽다가 변경이 나오면 허가 변경 허가다, 신고 변경 신고다, 인가 변경은 인가다. 그런데 경미할 때는 예외가 된다. 뭐가 경미한지는 외우지 못했지만 변경되는 이유가 이렇게 써있을 때는 그거는 경미한 거다 이렇게 이제 판단해서 푸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변경 아주 중요한 키워드니까 잘 정리해 두시고 다음 두 번째 심의라는 키워드인데 또이 심의가 공법에 엄청 나오죠. 광역도시 수립하다가 심의 광역계권 지정할 때 심의 광역도시 수립하다가 심의 거치고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할 때도 심의 거치고 수 없는 심의가 나와요. 그리고 지문에도 계속 나와요 지문에도 그래서 심의라는 것에 대해서 또 이해가 돼 있어야 됩니다 일단 심의는 어떤 경우에 심의가 필요할까 이걸 먼저 정리를 해둬야 돼요 심의라는 거는 뭐 이게 심의라는 말의 의미가 뭔지를 너무 이론적으로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중요한 상항을 결정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심각하게 의논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가벼운 거면 심각하게 의논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니까 이 전문가들이 다 모여가지고 심각하게 이제 의논해 가면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거 심인데 심의가 필요한 경우는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첫 번째, 지역, 지구 등을 지정할 때. 공법에는 지정하는 게 엄청 많죠? 광역계권 지정, 용도 지역 지정, 용도 지구 지정, 용도구역 지정,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 기반인설부담구역 지정,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등 수없이 많은 걸 지정하는데, 그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 중에 꼭 뭐가 있다? 심의 절차가 꼭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정이라는 거는 그런데 여기를 용도 지역으로 이렇게 지정을 했다. 이런 식으로 일정 범위 토지를 정하는 거죠. 이게 지정이 되면 이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가 한급다 똑같이 제한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한번 지정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한테 일정한 제한을 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정행위 자체가 심각한 겁니다. 뭘 지정하든 간에 특이과일직을 지정하든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든 지정하는 거다그 행위 자체가 심각한 거기 때문에 그 함부로 막 지정하면 안 되니까 심의를 거쳐서 지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광범위한 영향을 가지는 중요한 계획들 공법에 이제 수 많은 계획들이 나오는데 광역도시의 중요한 계획이죠 한번 계획이 수입되면 굉장히 넓은 지역에 대해서 오랜 기간 계속 영향을 주는 중요한 계획이니까 그 계획을 함부로 만들면 안 되니까 심의를 거치는 겁니다. 도시군 기본 계획. 한 도시의 장기적인 방향을 정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당연히 중요하죠. 도시군 관리 계획, 이방 결정할 때. 도시군 관리 중요하죠. 그한번딱 결정되면 용도가 확정되고, 뭐, 시설이 결정되고 하니까 다 중요한 계획들 아니에요. 그런 그러니까 계획들은 기본적으로 다 심의를 거쳐요. 그런데, 어, 계획이라도 심의 거칠 필요가 없는, 뭐, 그런 계획들이 있죠. 근데 뭐, 단계별 집행획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 시기만 정하는, 이미 뭐, 시설 종류고 뭐고 다 정해진데, 정해졌는데, 언제쯤 할 거냐, 시기만 정하는 거기 때문에, 뭐, 계획이라도 안 거치는 경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 중요한 계획은 심의를 기본적으로 다 거친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처분을 할 때, 이 처분이라는 거는 허가한다든지 또는 인가라든지, 등등 이런 행위들. 이런 행위는 기본적으로 특정한 상대방을 두고 어떤 처분이 있게 되는 거예요. 계획이라든지 뭘 지정하는 거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게 지정이 되고 계획이 수입되는데 이 처분이라는 거는 특정 개인에 대해서 허가를 한다 불허를 가 한다 이런 처분을 하는 거죠. 인가도 뭐그 특정한 어떤 개인을 대상으로 인가라고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런 특정한 처분은 보통은 심의를 안 거쳐요. 그런데 이 처분을 통해서 이해관계 충돌 등 논란 여지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뭔가 문제 소지가 있죠.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이제 결정을 해야 되니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게 됩니다. 여기, 여기서 표정들이 살짝 안 좋아져, 지금. <웃음> 이거를 외울 필요는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감으로, 아, 중요한 거 정할 때는 뭐 심의 거치는구나. 이런 정도로 이해를 일단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논란 여지가 있는 어떤 처분, 이때 심의를 하게 되는데, 예컨대, 개발행위 허가라는 건 특정 개인이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을 개발하겠다라고 허가 신청한 거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심의 대상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이거 허가할 때마다 심의 거쳐라 그러면 행정 못해요. 매번 신청이 들어올 때마다 도시기관을 열어서 한건한건 한건 모두 다 심의를 거친다. 이거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특정한 처분은 심의를 안 거쳐요. 근데이 허가가 부피 가 3만 제곱미터 이상이 넘는 토소수체 관한 허가다. 그럼 규모가 좀커 보이죠 규모가 좀커 보이고 뭐 형들 변경하는데 면적이 막 수십만평이고 이런 어, 허가를 그냥 하면 되겠어요? 뭐, 특혜 시비도 있을 수도 있고, 너무 과한 개발이니까, 그건 이제 논란의지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시민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다만, <웃음>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개발행에 허란다. 자,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거는, 공부를 하셨으면 다 알죠? 무슨 계획이다? 상세히 정하는 계획이라 그랬죠. 다른 계획과 다르게, 그 계획 자체가 엄청 상세하게 정해지는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 그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대상으로 그 안에 기반 인솔이 어떻게 배치가 되고 또 터지가 어떻게 구역이 돼서 그 안에 각 개별 필지마다 건축되는 건축물의 용도가 뭔지 건폐이 얼마인지 용률이 얼마인지 형태색채가 어떻게 되는지 지붕 모 간판 모양 어떻게 할 거지 뭐 이런 것까지 상세히 정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지구 단위 계획이 수입되면 개발할 때 뭐에 맞게 개발한다? 지구단위 계획대로 하는 거예 지구단위 계획이 정한 대로.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이 수입된 지역에서는 뭐 부피가 3만이 됐든 면적이 뭐 수십만이 됐든 심의 거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왜냐면 계획대로 할 거니까 계획이 정한 대로만 허가를 내줘요. 그러니까 굳이 심의 거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계획만 확인해보면 뭐 계획에서 정해놓은 건축물을 계획으로 정한 높이 층수에 맞춰서 계획으로 정한 형태 시스템에 맞게끔 그 건축을 해야 되고 거기에 안 맞는 건다 불허가예요 그러니까 굳이 심의할 필요가 없는 거죠 계획대로 하니까 그러니까 계획대로 한다 그 말은 놀란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허가를 할 때는 심의 거칠 필요가 있을 까 없을까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허가할때 지구단위계획이나 성장관리계획이나 약간 비슷해요 내용도 그렇고 성장관리계획을 모르셔서 그런데 <웃음> 유사한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성장관리기획수되면그성장관리기획 정한대로 개발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놀란 여지가 있어 없어 없게 돼요 그런 경우는 심의가 출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요두 가지는 뭔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게 되는 사항인데 지정 이게 나오면 생각할 필요가 없이 무조건 뭐다? 심의는 꼭 거친다 이렇게 하나 기억을 해놔야 됩니다 지정 절차 중에는 심의가 꼭 있다 따라서 광역기권을 지정할 때는 뭘 거친다? 심의 거치는 거고 용도적 지정할 때 심의 거쳐 안 거쳐? 당연히 거치죠.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려면 심의 거치는 거고 기반인설부담구역을 지정하려면 심의 거쳐야 되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심의 거쳐야 돼요. 정비구역을 지정하려면 심의 거쳐야 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지정할 때는 이제 표정들이 이제 이제 안 거치는 게 나올 때가 됐는데 막 이런 표정들이는데 <웃음> 없어요 다 거쳐 분약가 상한제 적용 지적을 지정해도 심의 농지법의 농업지능적을 지정해도 심의 거치는 거고 중개서법 공부했죠 중개서법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있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하려면 심의 거치까 거칠까 다 거치는 겁니다 그래서 공법에서 뭐를 지정해도 심의는 다 거친다 요거라도 하나 딱 기억을 해놔야 돼요 그 다음에 심의에 관한 이 절차상의 특징을 또 하나 이해해 두셔야 되는데 뭐 특징이 사실 별건 없어요. 심의는 절차 중에 항상 언제 한다. 무조건 마지막이다. 최종 절차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놔야 돼요. 그래서 정책, 계획, 최종 확정 단계에서 심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심의 거친 후에는 어떻게 돼야 돼 무조건 확정돼야 돼요. 뭔가가. 확정된다는 게 도시군관리계획 같은 경우에는 결정이 되는 거고 또도시군기본계획이나 광역도시 같은 경우에는 승인이 되는 거고 뭐또 뭐 구역지정 같은 경우에는 지정이 되는 거고 뭐 허가가 필요한 경우는 허가되든 불허가가 되든 뭔가 다 확정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의 거침이 항상 확정되는 거고 따라서 심의 거친 후에 의견을 들었다. 맞아 틀려? 연이 틀리게 되죠. 왜냐하면 심의 거친 이 확정돼야 된다그랬는데 의견을 듣고 있다는 건 아직 확정이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파, 판단하면 돼요 심의를 거쳤는데 그 아직 뭔가 확정이 안돼 있다 틀렸구나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심의 후에 협의를 했다 터이 틀리게 되는 거죠 따라서 심의 거친 후에는 확정되는 거고 심의 거친 후에 나올 수 있는 절차는 그 확정된 사항을 알리는 절차만 나와야 되는 겁니다 심의 심의 뒤에 나오는 절차는 다 누군가한테 알리는 절차만 나오게 돼요 알리는 게 행정기관 내부 간의 알릴 사항도 있고 또 일반 주민한테 알릴 사항도 있겠죠 그래서 주민이 됐든 행정기관이 됐든 알리는 사항만 뒤에 나온다고 라 아시면 돼요 알리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걸 많이 속이지는 않는데 어쨌든 공부하다 보면 자꾸 이런 말들을 보게 되니까 이걸 또 틀로 한 번만 딱 이해해 두시면 상업맞게끔 대입만 잘 하시면 되는 거예요 먼저 뭔가를 알리는데 행정기관 내부 간에 알릴 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그 경기도의사가 뭔가를 결정한 다음에 인천광역시장한테 알릴 사항이 있다. 이런 경우에 그걸 신문에다 공고한다는 게 말이 되었는데 말이 안 되죠. 공고나 고시 이거는 행정기관 내부 간에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그기간 간에 알려 되니까 해당 기관에다가 그 내용을 통보해 준다. 뭐 이런 방법을 알리거나 서류 같은 게 있을 때는 그 서류를 송부하는 방법으로 알리게 되는 겁니다. 행정기관 간에는 통보나 송부. 뭐 따로 공고할건 없는 거고. 그 다음에 행정기관 내부의 일반 주민한테 또 알릴 게 있겠죠. 근데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알릴 때는 두 가지로 다시 나눠야 돼요. 일반 주민이 특정의 개인이거나 아니면 불특정의 다수가 될 수가 있죠. 그런데 러니까 특정 개인이라는 것은 누군가 개발행 허가를 신청했어요.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했거나 그럼 신청한 그 특정 개인이 있죠 근데 허가신청을 받았으니까 허가불허가 여부를 내부에서 결정을 한 다음에 그 신청한 사람한테 알려야 되죠 그 신청한 사람한테 불허가 처분을 해놓고 알리려고 신문에다 공고하면 불허가도 억울한데 신문에 막 내버려 <웃음> 이게 니 발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 개인에게 알릴 때는 어떻게 알린다 개별 통지라 기대됩니다 특정 개인에게는 개별 통지 근데 불특정 다수에게 개별 통지가 돼야 하는데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그런데 경기도 의사가 뭔가를 결정한 다음에 경기도민한테 알려야 되는데 집점마다다통지할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에게는 개별 통지라는 게 아니라 널리 알리려고 공고를 하는 거예요. 공고. 또는 고시. 공고와 고시가 차이가 있죠. 공고는 구속력이 없는 사항을 알릴 때 공고를 합니다. 구속력이 있는 사항을 알릴 때는 고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시가 됐다라는 거는 고시된 대로 집행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공고를 해요? 고시를 해요? 도시군객설 사업을 하다가 실시계획 정해서 인가받고 인가된 인간 사항을 고시를 할까? 공고를 할까? 고시라는 거죠. 왜냐면 하 사업을 할때 실시객과 다르게 사업을 하면 되는데? 안 되죠. 실시객이 정한 그대로, 실시객 도명 그대로 공사가 집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시가 됐다라는 거는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고시된 내용 그대로 집행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공고가 됐다는 거는 공고된 대로 집행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다만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될 거다라는 걸 이제 알린 거지, 공고된 그대로 집행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공무원을 올해 1000명을 뽑겠다. 라고 공고를 했어. 그러면 무조건 천명을 뽑을까? 어, 천명을 뽑을 수도 있지만 어, 시험을 봤더니 죄다 꽈라기네 그러면 <웃음> 그냥 못 뽑는 거예요. 아무나 막 뽑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근데그 워낙 우수한 인재가 많이 신청해가지고 그 동점이 끝에 커트라인 걸리는 게 그냥 동점이 많아. 그러면 누구는 떨어뜨리고 누구는 합격시키고 곤란하잖아. 뭐 그런 경우에는 더 뽑을 수도 있죠. 그래서 천명 뽑기로 했는데 뭐 천두 명을 뽑았다. 관계없는 거죠. 그래서 공고가 됐다는 것은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공고된 내용과 다르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 같이 불특정사수한테는 공고나 고시 특정 개인한테는 개별통지라는데 전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전에 시험 문제 도시군 관리 계그 도시군 계획설 결정이, 실효가 되면, 그, 시료 사실을 알려야 되니까, 그걸 고시하고, 그, 이의관계인한테 개별적으로 통지를 해줘야 된다. 맞아, 틀려? 도시군 관리 계획이 특정 개인하고 관련이 있어, 없어? 특정 개인에 관련된 사항이 아니잖아요.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는 것은, 토지용 이 관련해서, 그, 김포시에서 관한, 김포시에 관한 도시군 관리 기면김포시면전체 관련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개별 통지한다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고시하고 그 내용을 자세히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 가서 열람하면 되는 거죠. 열람하거나 또는 공람을 시키는 겁니다. 열람, 공람이라는 거는, 이 열람이라는 건 자세히 본다 이런 의미라고 했죠. 공람은 누구나 본다. 이볼람 자죠. 그래서 누구나 보게끔 또는 그 서류를 자세히 보게끔 열람시키거나 공람을 시키는데 이때 열람 기간이 보통은 며칠이다. 14일이죠. 그래서 공법에서 이걸 오늘 따로 정리하는 건 아니지만, 공남이나 또는 열남, 여기 나오면 보통은 다 며칠? 14일. 14일 여기 써있죠. 공남이라서, 공기억자니까 가나다 첫번째. 남이라서 가나다라 네번째. 그러니까 첫번째, 네번째, 14일이 된거죠. 열남도 14일이죠. 열이니까 열. 열 써있고, 가나다라 네번째. 그래서 14일. 그래서 공남이나 열남은 그냥 모를 때는 1 4를 그냥 찍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따로 기억해야 될 30일 이상을 공람하거나 또는 열람해야 되는 경우가 총네번 있는 거죠. 그첫 번째가 광역,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다 수립하고 마지막에 공고라고 열람을 시키죠. 그때 열람기간이 30일 이상을 열람을 시키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도시군. 기본 계획을 다 수립하고 마지막에 일반에 또 열람을 시키는데 그 열람 기간이 30일 이상이죠. 그 다음에 정비법에 정비계획을 입안해서 정비 계획을 입안했다는 것은 정비구역 을 지정하기 위한 거죠. 정비계획 을 입안해서 정비구역을 지정하는데 이때 열람 기간이 몇이 30일. 이때 정비계획 을 입안하면서 그 주민 의견 들어야 되고 주민 의견 특교에서는 공고 연락을 시켜야 되는데 그 연락 기간이 30일입니다. 그다음에 정비법의 관리 처분 개배 관리 처분 개인간 신청 전의 공람 기간이 또 30일이죠. 그래서 30일 공람하는 거를 4 개를 따로 외워 두고 요네 개가 아닌 공람 연락은 모두 14일이구나. 한 번에 딱 정리하면 되니까 4개를 외우는데 일단 광역 도시계는 광자로 기억해 야죠광 네, 도시공기본객은 기, 그래서 광기죠 광기, 탤런트 광기, 그다음에 정비객은 정, 관리처분객은 관, 정관인데 3 0일공남하는 거니까 3자를 생각하면서 기억을 하는 거예요. 3자를 한자를 쓰면 석삼자를 이렇게 쓰는데 여기다가 풀을 얹으면 그래도 삼은 삼이고 이때 삼은 무슨 삼? 홍삼이 된다그랬죠 홍삼, 홍삼을 사야 되는데 어디 가서 산다? 정관장이가서 정관장에 가서 홍삼을 사니까 정관장에 가서 삼을 샀구나 삼 삼십일 공람하는 거 누가 가서 샀다 탤런트 광기가 그래서 광기 정관 이렇게 따로 외워놔야 돼요 그래서 광기 정관 네 군데 열랑 공람은 삼시에네 개를 뺀 나머지 열랑 공람은 십사 그래서 이걸 한 번에 딱 정리해두고 열랑 기간을 또 묻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간혹 뭐 이런 것 같고 자주는 아니지만 뭐 속일 때가 있으니까 한 번만 딱 정리하면 별거 없잖아요 어디나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거니까 알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한 번만 딱 정리해 두시고 관련되는 질문을좀 보죠. 자, 심의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면 심의가 필요한 경우는 뭔가를 지정할 때 그다음에 중요한 계획들을 정할 때 그리고 논란 여지가 있는 어떤 처분을 하다가 심의가 진다그랬죠 그리고 심의 항상 언제 한다? 무조건 최종 절차 마지막에 한다. 따라서 심의 거친 후에는 무조건 어떻게 된다? 확정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심의 거쳤는데 확정이 안된 경우면 무조건. 틀린 거로 그냥 찍으면 되는 거예요. 심의 거친 후에는 뒤에 나올 수 있는 절차는 알리는 절차만 나온다. 심의 뒤에 나오는 거는 공고를 한다 고시한다 또는 송부한다 통보한다 또는 그걸 자세히 열람을 시킨다 이런 내용만 뒤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지문을 보죠. 자, 9구의 지문인데, 시장문서는 효율적인 중공검사를 위해서 필요하면, 건축위원회 심의 거쳐서, 관경정기관, 공공기관, 연구기관, 여기다가 검사를 의뢰한다. 이런 내용은 공부를 안 해요. 중공검사에 관한 디테일한 내용까지 다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공부를 일반적으로, 전국수석을 노려가면서 그냥 샅샅이 공부하는 분 빼고는, <웃음> 일반적으로 공부해서는 한 번도 볼수 없는 지문이야 이거를 근데 이거를 기억을 떨려서 풀려고 는못 풀어요 그러니까 읽다가 무슨 단어가 나왔어 심의란 단어가 나왔죠 심의 그럼 심의와 관련된 요 틀을 생각하면서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심의를 거쳤다고 나왔죠 그럼 심의를 거쳤으니까 항상 어떻게 돼야 된다 무조건 확정이 돼야 되죠 근데 뒤에 내용을 보니까 심의를 거쳐서 이제 뭔가를 의뢰하고 있어 막혀서 틀리겠어 당연히 틀리겠죠. 힘이 거쳐서 확정이 돼야지, 뭐, 이제 뭐, 의뢰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옳은 지문이 되려면 어떻게 될지, 어차피 몰라요.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이게 사실 출제하신 분이, 그, 난이도 높게 해서 어려운 문제를 내놓은 거예요. 어려운 건데, 그냥 단어 보고, 힘이 거쳐서 확정이 되었는데 왜안 됐을까? 그냥 틀렸구나. 이렇게 찍으면 편한 거를, 그 내용을 알려고 노력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그냥 틀린 거고. 29의 지문인데 군수가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려면 힘이 거쳐서 도의사 승인받아야 된다 맞게 서 틀리겠어? 네. 틀리죠? 이제 눈에 보이죠? 네. 지금 색칠을 해놔서 보이는 거예요? 그냥 네. 보이는 거야. <웃음> 지금 색칠을 안 해놨어도 이제 보이게끔 자꾸 해야 돼. 힘을 갖고 자꾸 생각하다 보면 나중에 지문 보다가 많은 분들이 보통은 개발밀도관리구역 나오면 이거부터 생각하기 시작해요. 거기다가 군수가 맞는 거냐. 개발밑도 관리 지역 지정할 때 절차가 심의 네 어, 심의인데 뒤에 승인 받는 절차가 있었나 없었나 이런 생각을 막 하다가 이제 어디선가 승인 받는 게 있었거든 여기도 승인 받나 보다 러면서 넘어가버려요 그러니까 못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너무 막그 절차를 디테일하게 떠올리려고, 떠올리려고 하지 말고 여기는 심의란 단어가 나왔고 심의를 거쳐 이렇게 나왔잖아 심의 거치는 항상 확정돼야 되는데 이제 승인을 받고 있으니까 맞아 틀려 틀리죠 만약에 승인 절차가 있었으면 승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더구나 개발밀도관리기관 승인받는 절차 자체가 없어요 근데 마치 있는 것처럼 속인 거에 불과한 겁니다 근데 승인받는 절차가 있었든 없었든알 필요 없이 그냥 심의를 거쳤으면 어떻게 된다 확정이 돼야 되는데 확정이 안된 거니까 틀렸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16회 질문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또는 변경할 때중앙도시계획에 심의를 거쳐서 국토장관 승인을 얻어야 된다. 이것도 그 느낌이 탁오죠 심의 심의 절차가 나왔고 심의를 거쳤으면 확정돼야 되는데 뭐 승인을 얻어야 된다. 평이 틀린 거죠. 뭐 물론 이 심의를 몰랐어도 왜 여기 에 국토부가 나왔을까 좀 의심스럽긴 하겠지. <웃음> 그런 식으로. 애매하게 푸는 것보다는 어, 심의를 거쳤는데 무조건 확정돼야 된다. 그런데 확정이 안 됐으니까 틀렸구나. 그러면 키기 고민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히 틀렸고. 그래서 30회 지문인데 광역시의 기반인설 부담구역 관련해서 기반인설 부담구역 지정은 지방도시기 계관의 심의 대상이다. 고민할 이유가 있어 없어? 없죠. 왜냐면 절차 중에 지정하는 절차 중에는 공보가 있다. 심미가 있다. 당연히 심의 거치는 거니까. 고민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세 번째 테마로, 테마로, 공청회공청회는 뭐, 간단한 거니까, 일단, 공법에는 공총회가 필요한 경우가 많지 않고, 총네 군데 있으니까, 네 군데 한 마리 딱 외워두면 되는 겁니다. 일단, 공청회가 뭔지는 다 알죠? 어, 어, 중요한 계획들을 정하면서, 그한 장소에 다 모여가지고 토론하듯이 듣는 거기 때문에 아무 때나 할 수가 없고 공청일 필요라는 경우를 딱네 군데 정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가 광역도시 수립할 때두 번째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그 다음에 세 번째가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하는데 그 면적이 얼마 이상 100만 이상인 경우 근데 하나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심의를 거칠 수 있다, 까요 거쳐야 한다 할까? 거쳐야 한다가 되겠죠? 공청회를 거칠 수 있다 이럴 거면 뭐하러도 그냥 알아서 판단해서 공청회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0만 이상으로 큰 거니까 공청회를 거쳐야 한다 라고 의무 규정으로 등급 났고 100만 이상의 개발구역 지정할 때는 심의를 어, 거쳐야 한다. 요 말을 반대로 생각하면 거쳐야 한다의 반대말은 뭐예요? 거칠 수 없다야? 거칠 수 있답니다 거쳐야 한다의 반대말은 거칠 수 있다예요 국어적인 의미가 아니고 법률적인 의미에서 거쳐야 한다 이 말은 의무규정인 거고 거칠 수 있다 이 말은 임의규정인 거죠 그러니까 거쳐야 한다든지 거칠 수있다든지 간혹 이거 속이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어, 여기 이제반대되는 의미고 따라서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공청일을 거쳐야 한다 근데 100만을 뒤집어 말하면 100만 미만인 경우에도 공청일을 거칠 수 있다 맞아 틀려 100만 이상인 경우에는 공청일을 거쳐야 한다 맞죠 100만 미만이라도 공청일을 거칠 수가 있다 맞죠 이상, 이상인 이 경우에는 의문데 미만이면 의무는 아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필요하면 공청을 개최할 수 있다. 맞는 거죠? 그래서 요건 하나 좀 같이 체크를 해 두시고, 농지 이용 계획은 뭐 중요한 거 없어요. 그냥 공청에 외우는 김에 네 군데 같이 외워두는 겁니다. 그래서 공청에는 총네 군데, 광역도시계, 도시군 기본계, 그0만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개발구역, 농지 이용계획, 총네 군데니까 이것도 두 문자로 그냥 외워두는 겁니다. 그래서 두 문자 따서 광역도시기는 광. 도시공 기본기 그러니까 광. 기죠. 광기. 탤런트 광기. 광기 개발구역은 개. 농지용객은 농. 그래서 광기, 개, 농. 이렇게 외워놔야 돼요. 듣다 보면 좀 이상하게 들리는데 발음을 좀 주의해 가면서. 그래서 광. 기, 개, 농입니다. 공청에 나오면 광기, 개, 농. 이걸 딱 떠올려서. 네 군데서 공청에 나오면 맞는 거고 이게 아닌 데서 나오면 틀린 거고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광기개동을 생각하면서 지문 몇개 보죠.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려면 공청에 열어야 된다. 공청을 보면서 광기계동광역도시 나왔으니까 맞아 틀려? 그냥 맞는 거죠. 별로 뭐 고민 없이 풀수 있죠. 다음 20회 지문에 도시공 기본계획을 수립할때 주민 의견은 들어야 되는데 전문가 의견 들을 필요가 없다. 공청회는 광기 개농 이렇게 외웠잖아요. 도시공 기본계획이면 광기 개농 중에 하나니까 공청회를 한다 안 한다? 공청회를 하는 거죠. 공청회를 하는 이유가 주민도 모아놓고 전문가도 모아놓고 토론하는 거 아니에요. 주민 의견은 듣고 전문가 의견은 안 들으면 말이 돼안 돼. 안 되죠. 듣는 전문가가 기분 좋겠어 나쁘겠어. 나쁘겠죠? 문제 볼 때는 그 어감도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해요. 네, 뭐 전문가 의견을 안 듣는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틀렸고 어, 17회 지문인데 3만 제곱미터의 도시개발 사업 관련해서 지문에 나온 겁니다 개발구역 지정 절차로서 주민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공담을 실시해야 되고 필요할 때 공청회를 개최할 수가 있다 아까 공청회가 100만 이상일 때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라랬 했죠 근데 여기는 100만 미만 아니에요 100만 미만이니까 공청을 개최해야 한단 아니고 할수 있다 그러니까 맞아 틀려? 맞는 거죠 이건 조금 주의해서 풀어야 될 사항이에요 그다음에 이거는 뭐공청회도 있지만 공청에 더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여기는? 변경. 변경이란 단어가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공청을 개최했으면 변경할 때도 공청을 개최 한안 한다?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변경하니까 공청회를 안 한다 그냥 틀린 거죠 다음 테마 4번에 청문인데 청문은 이 문제가 나오면 서술형 문제는 없어요 서술형 문제가 아니라 다음 중다 청문을 실시하는 경우만으로 옳게 묶은 것 청문을 실시하는 경우가 아닌 것 항상 요 형태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청문을 하느냐 그 기억만 해두면 돼요. 또 공법에는 청문할 때가 워낙 많아서 뭐 국토개법에 세, 세 가지 있고 도시개발법에서도 청문, 정비법 다 청문을 두고 있어요. 그 청문에 언제 언제 하는지를 하나하나 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딱두 가지 단어로 그냥 기억해버리면 되니까 키워드에 해서 기억을 하는 겁니다. 일단 청문이라는 거는 그냥 들어본다라는 게 청문이죠. 청문. 응? 들어본다.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위해서 당사자 등을, 등을 불러다가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 등을 조사하는 절차인데 주로 인허가 등을 취소하거나 신문 자격을 박탈하거나 또는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 등의 취소 이럴 때 청문을 하게 되는데 청문할 때 형식이 있죠 이렇게 한 장소에 모여가지고 여기 보면 청문을 주재하는 사람이죠 청문의 주재자 주재자라고 합니다 청문 주재하는 사람 그다음에 양쪽에 앉아 있죠. 어 누가 누군지는 알수는 없는데 이 표정이 여기가 여기 표정이 좀 약간 무덤덤이 보여 <웃음> 여기 는뭐 약간 공격적으로 보이고 여기가 그, 이해관계인 같아 청무, 그, 처분의 상대방 같고 그다음에 여기는 그, 처분 기관 처분 기관의 담당 공무원 같아요 여기 이제 주로 이제 그 그런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어쨌든. 뭐, 그냥 중요한, 누가 누군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보면, 형식이 딱 재판과 유사한 형식이에요. 재판할 때 원고피고가 판사표에 모여가지고, 서로 자기 주장이 옳다라고 막 싸우잖아요. 그 판사가 쭉 지켜보다가 마지막에 결론을 내죠. 누가 옳았다라고 결론을 내죠. 그거나 비슷한 건데, 처분기관에서 요, 요 사람들이 뭔가를 잘못을 저질러가지고, 뭐그 어떤 처분을 하려고 해요. 근데 그냥 처분하게 되면 너무 억울하다고 할수 있으니까 불러다가 뭐 잘못한 거 이런 잘못했지 뭐 이렇게 막 따지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뭐 그런 식으로 잘못한 적 없다 뭐 이렇게 막 서로 항변도 하고 그다음에 잘못했으니까 취소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는 어 사소한 거 잘못했는데 취소는 너무 심하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판사 앞에서 그, 그 재판하듯이 그, 그 유사한 형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청문 주지자는 그걸 쭉 들어본 다음에 마지막에 청문 의견서를 만들어요. 청문 조서를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주제자의 의견을 써냅니다. 그럼 이 의견을 받아서 이대로 처분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 사람한테 너무 불리한 처분이 안 되겠죠. 그러려고 청문을 하는 건데, 만약에 이 청문 주제를 공무원을 갖다 여기다 앉혀놓으면 어떻게 돼? 그러면 1대1로 싸울 거를 2대1로 싸우게 되잖아. 그러니까, 공정하게 이거를 진행할 수 있는 사람을 갖다 앉혀놔야 돼요. 그래서 그 이와 같은 법 절차에 대해서 경련도 있고 학식이 있는 뭐 대학 교수가 됐든 아니면 뭐 변호사가 됐든 이런 사람을 여기도 앉혀. 그 사람들을 부르내면 그냥 와요? 돈을 줘야 오지. 그냥 안 와. 돈 들어요. 시간도 많이 걸리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 때나 청문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청문은 <웃음> 공법에 청문이 여러, 여러 군데 나오는데 단어 두 개를 기억하면 돼요. 청문이 필요한 경우는 취소나 말소다 이렇게만 딱 기억해두면 됩니다. 청문이 들어보는 거고 청취 라디오 청취 들어보는 거 아니야. 라디오를 청취하다 보면 주로 뭐가 들려요? 말소리가 들리죠. 청취하는데 말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청취 말이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돼요. 청취 말. 그래서 그 청문은 그냥 취소 또는 말소고 뭐, 취소 아닌 것들이 일부 있어요. 근데 거의 뭐 시험에 안 나오는 사람들이니까, 이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되고.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면, 다음 중 청문을 실시하는 경우가 아닌 것. 1번 취소, 2번 취소, 3번 취소, 4번 정지, 5번 취소. 그럼 뭘 찍어? 그냥 4번 취소 아닌 것 정지 이렇게 찍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오면, 1번부터 5번까지 모두 취소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 그러면 이제 어떤 취소냐를 생각해서 찍어야 되죠. 그때 또 외운 걸 떠올려봐야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취소만 싹 나왔을 때는 이걸 생각하시면 돼 여기 보면 인허가 등의 취소 신문 자격이 박탈되는 상 또는 법인이나 조합 설립허가 등의 취소인데 이 말도 기억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개인의 밥줄과 관련됐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 취소를 통해서 개인의 밥줄이 끊어지게 생겼다 이럴 때 청문하는 거다 이 정도로 그 생각하면서 푸시면 대충 다 해결됩니다 이제 문제를 하나 풀어보죠 31의 문제인데 국토계 법상 청문해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 청문 그러면 취소 말수딱 외웠으니까 취소도 아니고 말수도 아닌 것부터 골라내야 되죠 특히나 이렇게 조합형 문제가 나오면 가장 확실한 거나 골라서 그거를 제거해 가면서 답을 찾으면 쉽게 답이 딱 걸려요 그래서 이 중에 적어도 이거는 청문대상 아니다 눈에 딱 띄는 게뭐 네. 니은 번딱뛰잖아요 취소 또는 말소라고 그랬는데 니은 번에 있는 건 취소가 아니라 제한하는 거니까 이거는 청문대상 아닌 거니까 니은을 일단 싹 빼버리면 그러면 답이 둘 중에 하나죠 기억은 똑같이 있으니까 이건 고민하지 말고 디귿번만 보고 고민하면 되죠 그래서 디귿번 내용이 청문대상이면 답이 4번이고 어 이게 청문대상 아니면 답이 1번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일단, 취소니까 대상일 것 같은데, 이게 실시 계획의 인가 취소예요. 실시 계획 인가 취소. 개인의 밥줄이 끊어질까, 안 끊어질까? 응? 안 끊어져? 여기서 이제 감이 없네? <웃음> 자, 이게 도시군 계획설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이 돼서 도시군 계획설 사업의 시행자로. 시행자로 지정돼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실시 계획을 정했고, 인가 받고 사업을 하는데, 그 인가가 취소되면 사업을 할수 있어, 없어? 사업 못하게 되잖아요. 그동안 돈은 다 써놓고 사업 못하고 응? 어떻게 돼 망하는 거지 걔네 밥줄이 끊어지안 끊어져, 안 끊어져? 끊어지죠 <웃음> 그래서 그 감이 있으면 돼그 감이 어, 기, 밥줄이 끊어지게 생겼구나 그러니까 청문한다 안한다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답이 몇 번이다 4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면 되는 겁니다 20회 나왔던 문제인데 <웃음> 요. 요 그 중간에도 몇번 나왔는데 제가 못 찾았어요. 빨리 만들다가 20회 문제 보면 청문에 앞서서 청문을 해야 하는 경우만을 모두 고른 것. 아, 요건 이제 약간 바꿔서 낸 거예요. 그땐 지문이 다섯 개 나왔다가 그 개정 사항이 안 맞아서 하나 빼버리고 문제를 다시 구성한 건데 요거는 그대로 이제 지문 나왔던 사항인데 여기도 청문을 해야 되는 것을 모두 골라야 되는데 아는 거는 취소 또는 말소데 죄다 취소만 나와가지고, 이제 어떤 취소냐 고민스럽죠? 이때 뭐를 생각한다? 밥줄, 개인의 밥줄이 끊어지나 안 끊어지나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럼 개발행위 허가, 허가를 받았는데, 그 허가가 취소되면, 밥줄 끊어지게 생겼잖아. 지금 그사 못하니까. 그러니까 청문하겠어, 안 하겠어? 회의되죠. 그 그러니까 기억번은 일단 들어가야 돼요. 기억번이 너무 많아. 그래서 보통 하나 고르면 두개 중에 하나 남아야 되는데, 더 봐야 돼요. 니은 번을를 봤더니 도시공 기본객 승인을 취소했는데 도시공 기본객이 뭐예요 한도시 예컨대 김포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 그 내용이야 그 승인이 취소됐대 그 이게 취소된 게 내가 먹고 사는데 뭔 관계가 있어 없어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위해서 김포시의 장기 발전 방향을 생각하면서 먹고 살아야 돼 아무 관계없죠 그러니까 적어도 니은은 아니죠 하나밖에 또안 빠지네 그럼 또 봐야 돼그래할수 없어 이거는 그럼 디귿번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취소됐어 여기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됐다가 이건 구역 아니라고 취소했어 내가 뭐그사람데한 관계가 있어 없어? 아무, 아무 관계없죠 요 지역을 대상으로 상세한 계획을 정해볼래다가 뭐 그럴 필요가 없어서 그냥 취소한 거예요 아무 관계없죠 그러니까 청문대상 해당이 안 되는 거죠 ㄷ 만 빼고 답은 이제 3번이 되는데 리 리을 번지 확인해 봐야 되죠. 도시군계획설사 실시계획인가 취소 아까 봤죠. 이 사업하다가 계획인가 취소되면 사업 자체를 못하게 되잖아요.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청문 대상이 되는 겁니다. 답이 3번이 되는 거죠. 다음 수, 예, 테마 5번에 수립기준 이거 뭐다 아는 기준이죠. 공법에는 이제 수많은 계획들이 있고 그 계획 수립 기준을 누가 정하느냐 이 지문에 꽤 자주 나옵니다. 수립 기준 뿐만 아니라 뭘 지정할 때 기준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지정하는 기준 기반인설부담구역 지정하는 기준 또 어떤 서류의 작성 기준 개발 계획의 작성 기준 이런 식으로 수립 기준 지정 기준 작성 기준 모두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 정하는 거죠. 그래서 수립 기준 나오면 어떤 계획이나 따질 필요도 없어요. 그냥 수립 기준 보고 국토부 장관, 작성 기준 보고 국토부 장관, 어또 지정 기준 보면서 국토부 장관 한 마디로 딱 떠올려서 풀면 됩니다. 근데 장관이 아닌 것들이 있죠. 도시공획서의 결정 구조 설치 기준 등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자 국토교통부까지는 기본이에요. 여기도 국토교통부. 그런데 보통은 장관이고 요거는 명이죠. 그러니까. 이걸 구별해야 되는 겁니다. 수립기준, 지정기준, 작성기준이 다 국토교통부 장관인데 도시군객설의 설치기준은,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이다. 그래서 설령이라고 외워놔야 돼요. 설령.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 설령.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에 환지계획 기준이 있어요. 환지계획의 기준. 보류지 책정 기준에 관해서도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그럼 이건 어떻게 외워요? 환령 이렇게 외워야 되죠. 설령 환영 설령 환영을 못 받아도 갈짜리 가야 되죠. 그렇게 생각하면서 설령 환영 이렇게 외워두는 겁니다. 설령 환영 성장관리계획 수립기준은 특별히 대통령령 근데 그 대통령령으로 정한 내용이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도록 돼 있어요. 결국은 이제 이쪽으로 간 건데 어쨌든 법에서는 대통령령이걸로 정한 거니까 이 기준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이러면 안 맞아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고 이 대통령령에서 이 수립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국토부 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라고 돼 있는 거니까 어쨌든 이거는 성장관리계획수립기준은 대통령령 성장통이라고 외운 거죠. 그래서 어, 수립기준, 지정기준, 작성기준 한 번에 싹 기억을 하는 거죠. 설령, 환영, 성장통 세 가지를 빼면 모두다 누구다 네.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그래서 한 번에 기억해 두시고 지문을 보죠. 27의 지문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은 국토부 장관 여기서 무슨 계획이 됐든 간에 수립기준이니까 누가 국토부 장관 맞다 틀리다 너무 쉽게 맞는 거죠. 24의 지문에 여기도 수립기준 나왔어 그럼 누가 정해야 돼. 국토부 장관이. 근데 국토부 장관이 정했어, 안 정했어, 여기는? 잘 읽으세요? <웃음> 지금 주어가 누구야? 시도의사가 주어 아니야, 시도의사가. 시도의사가 국토부 장관과 협의해서 정한다라고 돼 있잖아. 맞아, 틀려. 틀린 거죠. 1구의 질문입니다. 환지계획 작성에 따른 환지객 기준은? 그렇죠. 환영이 생각해요 환영. 그러니까 시행자가 정하면, 정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0으로. 그러니까 이 틀린 거죠. 31에, 32에 똑같은 문장으로 나왔던 기준이에요. 여기도 광역도시기인데 수립기준을 누가? 국토부 장관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이 막 계획마다 찾고 이게 지문에 광역시 설명인데 틀린 거 이러다가 하나씩 들어간다 말이에요. 지구단위 수립에 관한 설명 틀린 거 그러다가 하나씩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지문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모아서 꼭한 번에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준, 무슨 기준? 수립 기준, 또 지정 기준, 그리고 작성 기준을 다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장관이 아닌 것세 가지 설령, 환영, 성장통, 설령, 설이 뭐예요? 설치 기준, 뭘 설치? 도시군계획설의 설치 기준, 도시군계획설의 설치, 기준. 도시군 설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 그다음에 두 번째가 환영 응? 환영 그 환이 뭐예요? 환지계획 기준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령 그다음에 세 번째가 성장통 성장 뭐예요? 성장관리계획 수립 기준 또는 대통령령 자 지금 오늘 테마가 20개인데 5개씩 해가지고 네트함으로 끝납니다 약간 시간이 조금씩 길어져가지고 그, 어, 좀, 두시는 좀 넘어가요. 일단, 배고프더라도 빵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웃음> 일단, 다섯 개 했으니까 쉬었다가 또 하죠.